오늘은 경기도 시흥시 개골 생태공원을 소개합니다. 이 텍스트 자막은 AI가 만들어낸 자막과 음성입니다. 시흥 개골 생태공원은 바람 안 보아도 황홀한 꽃동산으로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을 반겨주고 있네요. 전국에 아름다운 시골 생태공원도 많지만 시흥 개골 공원은 시흥시에서 정성 들여 가꾼 흔적이 분명합니다. 깨끗한 주변 환경과 갯골 공원을 산책 체험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여행객들의 배려한 노력이 영역 영역 하더군요. 입구를 지나 좌측으로 펼쳐진 규뷰 갯골수로 자녀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학습과 친환경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은 경기도 유일의 내망 갯골과 예념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칠면초, 남은재, 풍풍마리 등의 염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으며 붉은 발농계, 방계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흥갯골은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적 우수성으로 시흥시의 생태환경 1등급 지역이며 2012년 2월 국가해양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염전 바닥과 함초들이 만들어낸 붉은 꽃밭의 장관, 시흥, 늠내길, 늠내길은 시흥의 옛 지명에서 따온 것으로 넓은 땅 뻗어나가는 땅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 유일의 내만객골을 끼고 양옆으로 그 넓게 펼쳐진 옛 염전의 풍광을 누리면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생태계의 보존관리를 위해 북방길에서 자전거 타기와 걷기만이 허용됩니다. 눈매기를 걷다보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염전 바닥과 항초들이 만들어내는 붉은 꽃밭의 장관 바람에 흔들리는 풀들의 절경을 볼수 있습니다. 맨발로 염전 사이를 거닐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고운 바닥도 지나고 끝없이 이어지는 긴 방죽도 거닐어봅니다. 개꼬랑 사이를 한가로이 걷는 물새와 모세다를 관찰하는 것도 염전들이 자리를 지키는 개골길을거니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있는 이 길을 들어서면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이 붉은색이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건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